안녕하세요. 운무천입니다. 얼마 전에 중국에서 온 차품들 중에서 너무 만난 차가 있어서 시음기를 올립니다. 1년에 신차 기준으로 적게는 50여종에서 많게는 100여종 정도 시음해 오고 있는데요. 매년 한두 개의 작품이 마음에 쏙 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작년에 2019년 진국당 암향과 파카롱 산차가 그랬고요. 올해는 2020년 남나산 대수산차가 맛이 순정해서 대량으로 쟁여놨습니다. 이 용주차는 뚜껑을 여는 순간부터 뇌리에 딱 하고 신호가 왔습니다. 일단 위챗으로 남은 잔고 확인부터 하고, 어, 일단 다 보내라고 하고서 시험에 들어갑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어, 통 밖에는 승풍파랑이라는 글 밖에 없고요. 열어보면 각 7.5g의 용주차가 들어 있습니다. 차통 뚜껑을 여는 순간 건차향이 밀려옵니다. 사과 술인 사이더의 발효 과향 같은 시큼하면서도 단냄새가 이품입니다 용주 하나의 무게가 약 7.5g 정도인데요, 하나 다 넣기는 양이 많아서 절반으로 나누어서 시음해 봅니다. 예, 올해 생차인데도 건조가 잘 되었는지 용주가 물에 둥둥 뜹니다. 가볍게 90도의 물로 5초간 세차하고 1분간 윤차하였습니다. 예, 첫포는 연한 녹색과 같이 매우 약한 수색이지만 과향이 매우 좋습니다. 후운이 바로 따라오고 달달합니다. 첫포부터 혀를 당, 감동시킵니다. 1포째를 약 5초 우렸는데 용주가 아직 다 풀어지지 않아서 2포째는 약 20초 정도 우려보니 아주 진하게 우려나옵니다. 그래도 고산미가 약하고 단맛이 상당히 강하게 우려져 나왔네요. 예, 3포째입니다 이제 약 10초간 우린이 적당한 탕색과 맛이 나타납니다. 향과 맛이 매우 뛰어난 차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예, 2 차의 백미는 4포째에서 나타나는데요. 본격적으로 찻잎이 우려져서 맛이 조화를 이룹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2019년 중국당 암향이 다채로운 맛의 향연이었다면 이 차는 순정한 고수차의 맛을 보여줍니다. 막록산지역 100년 석희고수 찻잎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시중 석희고수차 가격에약 10분의 1밖에 하지 않으니까 가성비가 매우 뛰어난 차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포째에도 내포성이 매우 좋아서 단맛과 해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6포째는 조금 길게 20초 정도 우려보았고요. 수색이 조금 진해지면서 산미가 약간 증가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조화를 이룹니다. 예, 7포째도 같은 방식으로 우렸습니다. 하루 종일 마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냥 계속 마시게 되네요. 예, 마지막으로 8포째를 우렸습니다. 아, 맛이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또 후운도 계속 유지가 되는 것으로 보아서 상당히 좋은 차품이라고 생각됩니다. 제다도 상당히 잘된 어, 차품이라고 생각하고요. 엽조의 모습도 정상적이고 상당히 좋습니다. 한 100kg 정도 어, 쟁여두고 평생 마시고 싶은 그런 차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석귀 고수 용, 용주차인 승풍파랑에 대해서 어, 간단하게 시음기를 올렸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